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대한 이야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어, 많은 지자들이 있었지만 유달리 열정이 있고 기질이 강력한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영적 성숙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잘 이루지 않으니까 참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와 권한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깊이 있는 말씀과 그 능력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자들이 무슨 권한이 있는지 또 예수님이 제자가 됐으면 어떤 책임이 부여되고 권한과 책임이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지 알면 좋겠는데 그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런 전문적인 주제라든지 전문적인 용어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수를 내가 얼마나 제대로 믿느냐 얼마나 주님을 따라갈까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녀 모든 것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자꾸만 자꾸만 불가능을 경험합니다 안 되는, 경험, 안 되는 것을 경험을 해요 주님과 나와의 격차가 자꾸만 더 벌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주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데 너무 둔해요. 누가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라는 제자가 깨닫는 게 둔하니까 다른 제자들에게도 파급이 됩니다. 그게. 아직도 그 사람이 부서지지 않아요. 아직도 베드로가 육적인 열정과 기질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육적인 열정과 기질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요 주님을 설령 주님을 따라간다 해도 실수와 넘어짐과 많은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실수와 넘어짐과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불가능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데 어떤 경험을 하느냐 아하 내 육신의 기질과 열정 가지고 되는 것,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이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될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내 육체의 기질을 좀 이용했으면 될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주님을 세번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됐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불량을 받았어요. 그 분량이 만들어지기까지 물리풍랑이라는 그 호수 위에도 컸고 막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부족해 예. 어떨 때는 기질에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너는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보기도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다 그런 말도 들었지만 얼마 못 가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주님을 뜯어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기질이나 스타일은 언제든지 사단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네비에서 나가는 말이 언제든지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 될수 있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제자로서의 삶을 이제 또 살아야 돼요. 내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권한이 주어졌어요. 아까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를 다 준다. 주님으로부터 바통을 넘겨 받았어요. 그런데 창세1장이 신교를 보니까 그 권세가 빼앗길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께서 아담가와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서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척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리라 다스리라 할렐루야 네. 그런데 아담과와가 땅을 다스리고, 중복하는 일을 제대로 수행만 했더라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겠어요? 죄를 안 짓고 있었다면, 아마 이 땅에서 천국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사자, 공, 호랑이, 하이에나, 늑대, 모든 맹수들이 사람 앞에 와서, 뭐야, 저, 저, 저, 애완용 동물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사람이 손짓하는 거야 야너 이리 와 그러면 사자가 어흑 어서 기사대 한대 때리고 왜 약한 동물을 잡아먹어 이놈 자식아 어 내가 어야불 뜯어 먹어 예불 뜯어 먹을게요 간혹 가다가 사자가 너무 배가 고프면 풀도 뜯어먹는 사자가 있어요 곰도 풀 뜯어먹는 곰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인간이 그런 상상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라이언킹이라든지 상상 속의 어떤 영화들을 막 만들어내요 짐승과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상태 상상 속의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내서 막그 영화로 만들어내고 만화영화도 만들고 그러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상상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될 수는 없을까? 사람과 짐승이 같이 교제하고 같이 뛰어서 사이좋게 예? 그런 것은 없을까?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에서? 장세에서부터 잘못되어서 장세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인간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상상력 그런 상상을 해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오래 오래전에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때 오랜 과거였던 때 하늘 나라에서 모반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서 천사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주를 만들고 지구에 사람이 살수 있도록 하셨는데, 사단이 모든 동물, 여호와의 지은 모든 동물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한 자라 그랬잖아요. 뱀이 예. 감사하고 교활하고 지혜로운 자. 예. 그 뱀에게 들어가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착각하도록 만들어서. 아마 뱀하고도 이야기가 됐을 것 같아요. 뱀이 사람처럼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면. 왜? 뱀이 저주받아서 배로 기어다니지, 처음부터 그렇게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져 뱀이 배로 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니까, 사단이 뱀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내 말을 믿어봐. 응. 그러면서 아담과가게 유혹하잖아요. 마귀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 사단하 사람은 사단의 노예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기 위치가 있는 생육하고 분사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권세가 있고 모든 권세를 하나님 다하셨는데 자기 자신의 위치를 빼앗겨 버렸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러니까 그 이후로 사단의 세상이 임금이 된 거예요. 온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시험당하셨을 때 사역 초창기에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고 그리고 떠나갔다가 시간만 되면 어떤 기회만 되면 제자에게 들어가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 모든 권세와 그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마귀가 내가 나에게 잘하면 내가 다 너것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유혹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시는 방법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기는 방법이 말싸움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큰소리 쳐서 이기는 것은 실패자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이 다 부드럽고 온리스럽게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큰소리 치고 교회에서 따지고 달라도만면 실패자야 그 사람은요 아직도 육신의 기질로 예수 믿어요 언제 어떻게 표현할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육체적인 육적인 요소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지금까지 경험한 거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도 중국도 한국도 자기가 경험한 것 가지고 지금 다름다스리려고 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기질이 믿음이 없는 그런 거는요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줘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드에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이 붙어야 한다 불릴 듯하게 하라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봉사하는 데는 은사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은사예요 영적인 은사도 있고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도 있고 물질을 통해서 남을 섬기는 은사도 있어요 남을 접대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은사도 있어요 할렐루야 예? 이거 은사예요 은사 이거 남을 섬기는 정말 섬기는 것도 은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은사예요 우리는 그런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에다 믿음이 들어가면 더 섬기고요 더 봉사하고 더 순수해지고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떤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섬기는 거예요 조건 없이 대접하고 섬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을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국에는 베드로가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 영적 성숙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베드로도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거든 이 사람들보다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기까지 죽음 있는 현장까지 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내지 예수님이 돈이 알면서 내가 받은 사명 베드로가 지금 침체되고 베드로가 침체되니까 다른 지자들까지 다 침체되니까 예수님이 속상하셨어 예수님이 유산을 물려주셨잖아요 네.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었을 중 너희들에게 내가 능력을 주럭하시다 자 만물을 다시 통치하라 너희들이 입에서 나가는 말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중국 시진핑이도 우리나라도 문 대통령도 그뭐추 누구야 뭐 사법권 사법 기존 있는 그 법을 바꿔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권을 더 오래 연장하기 시작하면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천년만년 오래 갈것 같아 오래 갈것 같아요 그게 전염병 하나도 못 막는데 사람이 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사람이 하는 게 그렇다니까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앞으로 20년 동안 앞으로 50년 동안 우리가 정권 잡는다 계속 유지한다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면 확 바꿔버려요 바꿔버려요 바꿔 우리 전에 그 인천시장이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이 인천시장이 됐어요 근데 이 시장이라는 인간이 뭐라 고러냐면첫 마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당선된 게뭐 그런 말은 고사하고 무슨 말 했냐면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시장이 되자마자 참 내가 북한에 현찰 매덕을 갖다 주겠습니다 이 짓거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딴 나라 당에서그 전에 시장을 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뭐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삐딱하고 인천시 사람들이 야, 그때 당시 야당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야당을 찍어서 야당 사람이 시장이 됐는데 그 시장이 입에서 나온 말이 가 북한의 메타클 현찰로 갖다 주겠다 그러니까. 시장되기 전과 당선되고 난 후가 틀리는 거예요 아 저거 빨갱이 아니야? 저거 공산주의 아니야? 좋아 다음 때 보자 몇년 지나고 나서 다음 때또 인천시민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 빨갱이한테 갖다주면 안 된다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또 바꿔버려서 시장을 바꿔버려서 4년인지 3년인지 수시로 바꿔요,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정권도 마찬가지야, 정권도. 한 정권에 너무 오래 하면 하나님이 다 바꿔 버려요. 다 바꿔 버려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에 교겨만한 말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니까요. 언제 누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만들어낼지 몰라요 아담과 화아가 통치권 뺏겼어요 사법권도 뺏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네. 오셔서 너 사명 좀 치료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사명도요 사람처럼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미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병이 든 거야 육체도 병이 들면 생명이 단축이 되듯이 사명도 사명이 도사명 병들면 끝나는 거예요 내게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철야기도와 그런 능력들을 잘 유지하도록 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받은 사명 있고 내가 섬김의 은사가 있다 적대의 은사가 있다 어떤 어떤 봉사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뭐예요? 병든 거야 하고 싶지 않을때 내가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안 하고 싶다 뭐안 하고 싶다 뭐안 하고 싶다. 이거는 다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통치하라 할렐루야 사복권이 있다. 너희들은 능력이 있다. 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여러분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회복이 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시기 시작했잖아요. 야, 고보 우리 기도하러 갈까? 요한 기도하러 갈까? 네, 기도하러 갑시다. 그 지나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앉은 미모 한분 집시오. 도와주세요 은과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건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 일어나라 벌떡 네.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네소타 갔더니 미네소타 몽족 있잖 몽족 몽족 부모가 알아듣지도 못한 몽족을 남산을 다 중국말을 하는거야. 몽종말을 하는거야. 그냥. 이게 또 장난기가 슬슬 또 터져요, 또 그러면. 그럼 나도, 어이,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자기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 두 딸이 큰데, <웃음> 말을 못하는 벙어리야. 어. 아이가 등치가 이렇게 큰데 이번에 한국에서 불의 종에 온다고 그둘 딸을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한 딸은 말을 들었는데 한 딸은 안 와. 똑같은 장애자라도요,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라 할지라도 한 쪽은 비아냥거리고 비판적이고 한 쪽은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요. 죽음의 현장에 네 던져졌는데도. 그이에요 사람이 기질이 그렇더라니까 네. 그래서 두딸 중에 한 명만 데려고 왔어요 얘가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기는 들리는데 말을 못한대요 네. 언제부터 말을 못하냐 어렸을 때부터 말을 못하 가자마자 숙소에 짐 풀고 교회에 가자마자 기도 좀 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가면요 우리가 가면 도착하는 날에서부터 성도들이 은사받은 분들이 너무 많아 LA, 샌프란시스코 아틀란타 은사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 우리를 접대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둥뿌리가 부러질 정도로 준비를 해요 그것만 있습니까? 봉투에다 돈을 좀 넣어가지고, 또 쓰라고 또 주지. 또,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고단백 음식으로 도지. 뭐또 오지. 레드랍스타나 무슨랍스타나 무슨랍스타나 털개라, 뭐. 여러분, 죄송한데, 개 소리만 나도 쓴물이 나요, 이제. 사모님 그러지? 예? 그래도 개 누가 사주면 홀딱 먹을걸? 그지? 그리고 또 장난상 하는 말을 사람들은 진짜 믿어버려. 목사님, 개 좋아하시죠? 아니요. 그럼 그딴부터 개안 사줘, 이제. 목사님, 개 좋아하시죠? 네. 얼마나 주는 대로 다 먹습니다. 농약하고 지약 빼놓고는 다 먹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개. 수족관 있는. 그래 우리가 팀이 많이 가잖아요. 개들이 막 바닥까지 있고 막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 남들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이 남들. 그러니까 수족관 안에 개들이 그냥 장난삼 한번 해본 말인데 목사님. 한 마리 드실래요? 그래 그럼 내가 한 마리 해가지고 어떻게 해내 양이 큰데 <웃음> 내가 나참 철부지 같은 소리해요 그럼 목사님 원하는 대로 드십시오 원하는 대로 아니요 아니요 된장국 먹을래요 된장국 그러니까 그 교회들마다 섬기려고 은사 받아보신 분이 섬기려고 준비되었어요 딱 봐가지고 눈치가 얼마나 빨았는지 내가 목사님 못 찾으세요 목사님 못 찾으세요 못 찾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 성도들이 주님의 역사 하시니까 이렇게 섬김 받고 대접을 받지 무슨 수로 그렇게 그런 대접을 받겠어요 네. 할렐루야 네. 네. 가면 은 상담이 쭉 이어졌어요 집회 끝나고도 새벽 3시 4시 5시 때 눈이 벌게 져가지고 아침 8시 9시까지 그래도 지금은 집회한 교회에서 차단을 해 주시고 밥 먹을 때 와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마주 보고 앉아서 궁금한 영적으로 궁금한 거막 물어보고 가정적인 거 물어보고 개인적인 거 남편, 아내 막 물어봐요. 그때 이제 먹으면서 상담을 하고 거기서 해결을 받고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분들은 들어요. 아 이렇게 되기까지 과거에 늘 철회하던 것이 몸에 배여서 주님이 임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마음이 나가서 얼마나 감사할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근데 큰 딸은 안 오고 작은 딸만 와서 큰 딸도 벙어리 작은 딸도 벙어리인데 부부가 딸 둘이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소로 농담을 하겠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 딸이 말을 못한대 아니 집회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오자마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뭔데 뭐 그러니까 우리는 때와 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이해가 돼 주님께서 배고프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야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있나 봐라 여름인데 네 무화과 열매가 맺어져요 가을도 아닌데 없나이다 주님이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불려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때와 기한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욕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때와 기한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믿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시대를 뛰어넘고 때를 뛰어넘고 기한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서 때와 기한으로 해야 될 것도 있는데 믿음 듣는 사람이 또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막 그렇게 하면 또 그건 또 이것도 가짜야, 또 가짜 될 가능성이 많아. 요 항상 능력이 나타날 때는 조심스러워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모님도 있고 우리 식구들이 있고 우리 팀들이 있는데 자 나를 따라서 주님 속으로는 막 애가 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손 닦았나 입을 아 벌려라고 입을 아 벌리고 손가락을 휴에다 집어넣어서 입안에다 아아 아, 따라서 해아아오아오아 아, 오, 아, 오, 아. 하나씩 하나씩 따라 했더니 말을 하기 시작하고 주님이 역사요최시자사 즉시로 혀가 풀어져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미네소타에 가서 몽족교회 갔더니 그 자매가 와가지고 영어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앞서가. 나 영어 이제 모르잖아요, 이제. 영어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또 울어요. 자기 큰 딸은 여전히 안 와. 말 못한 상태에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게? 내가 고침받을 의지도 내 안에 있고, 고침받고 싶지 않는 의지도 내 안에 있는데, 사단이 역사하면, 능력이 못 나타나도록 안 나타나도록 그 의지를 찾고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도 치료받아야 돼 내가 받은 은혜가 유지하지 못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집니까 교회 사건 때문에 은혜 떨어져 버리고 먹고 사는 게힘들어삶이 없어져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권한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해요? 책임이 부여져책임이그 책임을 누가 지어야 돼요? 내가 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은혜에 떨어지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남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는 난타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나한테 욕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아니야 누가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내 그릇에 문제가 있고 내, 나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그릇을 스푼지처럼 만들어 버리면 창으로 쑤시든 작대기로 막 패든 예? 어떤 걸 쑤셔도 다 감당할 수있어 주님처럼 믿습니까 근데 나도 그렇게 못해요 예? 나도 사모님이 혹시 나를 공격하거나 그러면 나도 못 참아 성원님, 내가 그렇죠? 그래, 안 그래? 내 열받아 봐, 꼭 집어 봐. 뭐야! 두원아! 요새 봐! 요새는요,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뭐에서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유튜브를, 유튜브가 됐대. 그래서 뭘 한대. 유튜버. 그래서 뭘 하는데, 자기가 유튜브 하는데 벌써 10만명이 넘게 봤대요 아니 야너 허짓거리 한다고 내가 엊그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크리스 천사고 다리 둘이서 죽이 맞아가지고 하는데 벌써 10만명이 넘게 봤대네 예? 나는 유튜브 했더니 유튜브 설교를 렸더니두번돈 받았어요 한 번은 40만원 한번 받고 <웃음> 한 번은 20만원인가 받았어요 나는 기껏 해야 많이 봐야 몇 년에 걸쳐서 4천명 몇천명 되는데, 며칠 만에 10만 명이 넘은 거야. 야, 그래서 너, 뭔 유튜브 하냐니까. 그러니까 불똥! 불똥! 우리는 성령의 불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불똥이 떨어지는 거요 성령의 불똥.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몇 개나 올라갔냐니까 그러니까 세개올라갔대세개 올라가는데 10만명이 넘게 왔다는 거예요 참나. 그래서 오늘 우리 집에 왔을 때 나한테 뭐라하냐면 아빠 말년을 생각해서 나한테 잘 보이세요 그리고 무슨 박스를 몇개 해가지고 로봇 도 박스 같이 해가지고 그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대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은 어, 오! 하면 아! 하는데 그게 10만 명이라네 환장하네 나또 어떨 때는 내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길바닥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서 쓰레기가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커피 먹다 남은 것도 던지고 박스도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 갑자기 쓰레기가 움직여서, 으아! 아 그래서 10만 명이래요. 참. 사례비를 지시할 만큼 주니까 참 별짓 다 한다. 네 벗고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래서, 크리스전사는저박으면서 찍고, 자기는 안에 들어갔어. 박스 안에 들어가서 있고, 쓰레기로 분장해가지고 하고, 둘이서 생쇼를 하는지, 뭔쇼를 하는지. 하여튼, 많이 해봐라.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대안을 못 찾으면, 힘들어집니다. 주님은 고난을 위임하셨고, 고난을 위임받은 우리가 어떤 책임이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고난과 책임이 주어지면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가 대안을 못 찾으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죽는거에요 죽는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최초 유포자라 해가지고 중국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그 사람이 의사야, 젊은 의사, 잘생긴 의사야. 그런데 그 의사인데 그 의사가 자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다 할지라도 환자를 떠나지 않겠다. 계속 치료했어요.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갔다가. 알고 보니까 의사인데 다시 또 내놓는데 이 의사가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자기가 얼마나 어제 죽었대요 어제 근데 죽으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사회에는 다양한 의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회적으로 시진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주의에서는 다 폐쇄사회잖아요 그 누구도 시진핑한테 말을 못해고 안그러면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의사가 최초의 유포자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라도 알려서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조심 조심 조심 하게 최초로 알렸다 그 사명을 알렸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영웅시 되고 지금 은 그렇게 됩니다 어떨 때는 감옥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영웅이 되기도 해요 자 여러분 대안을 못 찾으면 제자들의 대안을 못 찾은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사명을 회복시키고 사명을 치유시키고 너 사명은 치유받아야 되는데 너에게 없어서는 안될 치유받을 사명의 내용은 사랑이다 사랑 그래 너 믿음이 대단해 믿음이 대단해서 나를 따라왔지 근데 그 믿음이 얼마못 갔다 다시 말하면 성숙이 너는 없었어 그냥 고백만 하면 될줄 알았는데 고백한 것이 너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아들 심원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물어보는 예수님이 변명해라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을 표현하고 다시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표현할 수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수 있을 때 하세요. 찬양할 네. 수 있을 때 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고, 자기가 받을, 오늘 내가 은혜를 끼쳐야 되고, 나, 나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오늘 은혜를 받는다면, 내가 풍성하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야 내 사명이 보호되거든. 내 네. 네. 네. 사명이 면역이 생기거든. 네. 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면역이 약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면역이 약해지는 거야 약발이 떨어져요 나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못 찾으면 죽잖아요 지금 수많은 파일에서굴런 사람이 죽어요 또 일본에서 출발해 가지고 동남아시아 갔다가 일본으로 다시 가야 돼 요코하마 항 항에 입항해야 되는데 거기에 싸서 어저저 저, 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10명 10명 근데 10명이 지금 60명이 됐뻔했어 2, 3일 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배 안에서 음식 떨어지면 그냥 굶어서 죽든지 병 걸려서 죽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전 세계 다 포기했어요 면역체계가 안만들어져서야 아직 대안이 없으면 죽는 거야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 가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지금 어디 가겠어요?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마귀는 척갈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런 전염병을 일으킨다니까요. 하나님은 또그 마귀를 또 이용하시기도 하고 마귀가 사명자를 노려요. 은혜 받은 사람을 노려서 은혜 깨버리게 만들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사명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고 통치권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권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 받게 하잖아요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을 떠날 일이 생깁니다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폭발하잖아요 폭발 성령 폭발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핍박을 통해서 폭발하는 거예요 핍박 겉모습은 막 핍박하고 다 제대로 죽이는 것 같은데 내 쪽으로는 성령의 능력이 막 폭발하고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주어졌어요 많이 받은 자는 주님이 많이 달라고 그러시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이미 우리는 다 알아버렸어. 이미 저와 여러분 다 체험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을 받아버렸어. 성령님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내가 못 깨달으면 불변랑 맞지. 너는 많은 은사를 받았다. 언제요?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어요? 너는 섬김의 은사를 받았다. 접대하는 은사를 받았다. 봉사 은사를 받았다. 내가 에게 수많은 사인을 했는데, 너는 한 번도 섬기지 않았다. 나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았다 언제요? 몰랐는데요? 너가 둔해서 그렇다 세상적으로 나가서 둔해서 무지해서 그렇다 그러면 할 말이 없다니까요 우리. 내가 널 어떻게 하랴? 예복을 입지 않은 자요 내가 널 어떻게 하랴? 야! 바깥에 어두운 데, 어두운 데 던져버려 일을 갈며 슬피 울며 있으리라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작고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해서 몸이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한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습니까? 예. 주님은 할수 있는 능력을 지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고 사랑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예. 주님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타락한 세상에 해답은 그리스도인들이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에 충만해야 길이 보이고 해답이 되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가 대안이다 성령 받은 사람이 대안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를 감사합니다.